네 안녕하세요. 저는 원진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필 원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고요. 튠 라이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아래쪽피하 지방층이 있는 지방세포벽을 부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방세포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흘러나오겠죠. 그걸 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틴페이스는 얼굴 탄력을 되돌려주는 시술이고 얼굴 전체에 다 들어갈 수 있고 혈자 부위나 이제 턱 라인 부위 이쪽이 때문에 이쪽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요 틴 라이너는 부종이랑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분이 이제 이중턱 지방을 줄여주는 게 이중 턱 라인맛을 개선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 그래서 지방을 줄여주는 툰라이너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말씀드렸던 레이저 중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제가 볼땐 툰라이너인 것 같아요 지방이 줄어들고 그리고 부종이 같이 줄기 때문에 받자마자 어? 얼굴이 좀 작아졌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족하시고요 그렇지만 붓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돌아오죠 지속기간이 1주에서 한 2주 정도는 얼굴이 많이 작아졌다는 라 느낌이 들다가 그 이후에는 아좀 회복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꾸준히 하시게 되면 뭐 부종은 돌아오지만 지방 감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작은 얼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너 자체는 이게 뭐 데미지를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, 2주? 뭐 길면 한한달 정도로 받으셔도 되고요. 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.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친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가 춤 페이스로 얼굴 탄력을 관리하겠다 하시면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잘 보이고 싶다 결혼식을 앞두거나 중요한 촬영을 앞두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한달간격로한세번 정도 집중적으로 받으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피부 관리를 탄력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네 가능하세요. 부위에 따라서 피부 두께가 사람들 다 다릅니다. 눈 주변은 특히나 피부가 좀 얇죠. 그래서 좀더 얕게 들어가는 팁을 사용하면 눈 주변에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큐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얕게 들어가고 약 피부 전층에 들어가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눈 주변에도 가능합니다. 다만 너무 눈 주변에만 쏘면 너무 많은 데미지를 줘서 그리고 눈 주변은 특히나 피부가 얇고 약하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쏘는 것은 피하지만 눈 주변에 이런 데도 가능하고 잔주름이나 표면 탄력 이런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권장 나이는 저는 20살 때부터 하면 더 좋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를 하신 분은 그때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30대가 되면 차이가 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아, 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좋으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처지신 분들이 조금 더 좋겠죠.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이 만족도를 좀더 좋으세요. 원인 따라 다르긴 한데, 정말 필러가 내려가서 여기가 뭉쳐가지고 커 보인다. 이걸 레이저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그건 차라리 간단하게 필러를 녹여버리면 되니까 굳이 더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필러랑 무관하게 시간이 지나면 다 처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내가 변화가 나타나면 그 이전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쳐졌을 가능성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명히 침 라이너나 침 페이스가 도움이 되겠죠.